자, 그럼 이번에는 네. 우리 서유리 씨 예. 구체 관절 인형이겠죠? 저의 아이들입니다. 어, 어. 제... 아, 아 이거 뭐 <웃음> 겉보기에는 에 약간 장미꽃 이렇게 어? <웃음> 전 남친한테 아니면 넌 남친한테 받은 장미꽃 아니. 이런 느낌이 <웃음> 어머, 이건 뭐야? 인증서. 인증서예요? 정품이라는 거에 대해서. 아 예, 인증서예요. 자. 인증서예요. 서영은 님은 아. 가수 아. 서영은 씨 아. 아니, 가면 님이 예, 저의 이제 봐? 아 서유리씨 본명이 네. 서영은이 아니고? 아니 감형이 감이에요아 네. 메이크업은 유희 유의. 유희라는 분이 하는 겁니까? 네, 네 메이크업을 아니, 그 누가 했다 이단 그 원웨프 모델이에요 아. 말 그대로 특수 주문 존재하는 특주 그런 네.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응. 서유리만을 위한 작품 어, 그럼 이런 거는 가격대가 좀 비싸겠다 그죠? 많이, 그렇죠 가격대가 밑에 써있네요 137만5천원? 어머, 어머, 아, 지금 성형수술을 받는... 거. 아, 지금 성형수술 받는 거예요? 약간 수술받고, 턱 관절 수술받은 거 아니에요? 아니 메이크업이 예. 벗겨지지 말라고... 아 이거를... 이렇게.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, 아직 덜 깎아가지고... <웃음> <웃음> 아, 단런줄 알고... 너무 잘 생긴 것 같아. 아, 이런 남자이 없지? 아 어머 야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야푸실푸실한 손방석이 손방석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 신발도 가죽이에요? 네 가죽이에요 가죽 어 신발 구두 똑같이 만드는 응, 그거네 근데 얘는 또루 눈이네 파란 눈동자 손눈썹도 너무 정교하고 야 잠깐만 이 디테일 봐와 이것까지 있어 가발 와야 가발망이고요 가발망이 있네 어, 어. 아이가 가발이 마음에 안 드나 어. 봐요. 큰이들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가발을 뱉었다. 아이가 가발을 뱉었다. 들지 않아서 가발을 뱉었다. 그럼 이 머리까지 다 포함해서 137만 5천 원. <웃음> 그렇죠. 옷 어. 의상까지 다 포함해서 네. 137만 5천 네. 원. 어. 근데 우리 유리 씨가 뭐그 가방 쪽을 막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아 저는 예 그렇습니다. 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 제는 거 아닙니까? 가방 대신 그죠? 전 리스펙해요. 그죠? <웃음> 근데 얘 옷만 좀 약간 검게 입히면 약간 그 킹오파이터 이효리 느낌도 나네 <웃음> 어릴 때는 좀더 감수성이 음. 풍부해서 음. 이렇게 인형들 갖고 놀면서 음. 아그래 오늘은 너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? 막 이렇게 혼자서 대화도 하고 사실 아, 그랬거든요 그럼, 그럼. 그랬더니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지. 미쳤냐고 정말 미쳤냐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 하는 거예요 <웃음> 네. 근데 정말 지금은 박스만 봐도 행복해요 야, 너무 근데... 좋아 몇개 그러니까. 갖고 있어요? 저 지금 저가 예, 영원 씨, 서영은 씨가 지금 영은 씨가 <웃음> 갖고 네. 있는 구찌 간절이 네. 도대체 몇개 정도 갖고 있어요? 저가 있습니까? 지금 집에 한 서른 개 정도 30개? 있습니다. 어, 이거 그러면... 퀄리티 보세요, 의상. 어, 이건 어떻요 제작한 겁니까? 아니요, 이거, 이게... 이거 애견용 아니에요? 이거 애견용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, 좀 아, 아 그래요? 달라요? 예, 예. 예. 아니 이거, 아니 왜냐면 예. 애견 옷도 이렇게 예쁜 거 많거든요. 아, 어. 아니에요, 애견이라니. <웃음> 이도 굉장히 우선 퀄리티가 진짜 퀄리티 네. 좋다. 네. 레이스가 들어가고 망사가 들어가고 참, 뭐 이게, 다 이게 다 그게, 그거 아세요? 아니, 이 레이스가요. 다수제자 이게요? 아니야. 이 레이스가 아. 프랑스 직수입 레이스래요. 아 진짜. 네, 사람 옷에도 들어가기 힘든 레이스인데 이걸 인형 옷으 이게 얼마겠어요? 이게. 그럼. 이옷 자체 만든 곳이요, 네. 특히나. 일본에 되게 노리타룩으로 유명한, 노리타룩으로 유명한. <웃음> 베이비라고 하는, 여기 상표 상표. 어 베이비로. 네. 로리타 로리타옷을 만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. 거기서 이제 콜라보를해서 만들었던. 어, 거잖아요. 아 진짜 두 분은 영혼의 파트너 같아. 잘 통하네. <웃음> 잘 통해. 어? 어. 이 브랜드가 음, 브랜드. 이 로리타룩 브랜드의 루이비통. 그렇죠. 음, 어. 정점에 달해 있는 브랜드. 얼마예요, 얼마? 글쎄 옷은 지금 이게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어요 이 인형 같은 경우에 또? 예, 옷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서 이거 지금 구하기도 힘들어요 한중판 구매하셔서 어. 아예 이제 분해를 해서 어. 이제 옷만 따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. 많으세요 어.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아요 소중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내아이고 소중하니까 어우 볼까요? 하나에 하나요? <목소리> 아 행이에요 네. 어. <목소리> 아.